어려운데요. 어떻게 보면 또 되게 쉽거든요. 저는 그래요.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어,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죠. 근데 너무 내가 쉽게 보이는 건 아닐까? 혹시 내가 상처받는 건 아닐까? 이런 고민 때문에 주변한테, 주변에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언제쯤? 이쯤이면 너무 빠른가? 이런 생각을 들 하실 것 같은데 어,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잠자리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뭐.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아직은 좀 잃은 것 같아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없고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뭐 10년이 돼도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에 구애받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웃긴 거는요 남성분들은 사실 여성분들하고 그 잠자리를 좀 빨리 갖고 싶어 하죠. 근데 희한한 건, 그러면서도, 첫날, 여자친구가 된 사람과 첫날에 잠자리를 갖는다. 그러면, 그거를 마다할 남자는 좀 적을 것 같아요. 거의 없지 않을까요? 근데, 그러고 나서, 그러고 나서 문제예요. 그러고 나서 남성분들은, 아, 너무 해픈 것 같아. 아, 너무 쉬운 여자 같아. 원래는 놀던 여자인가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남성분들도 문제고 여성분들도 문제인데 여성분들은 자기가 마음이 가면 내이 남자 확실하다. 내가 상처받을까 봐 두려운 마음을 안 가져도 될것 같아요. 나 상처 줄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괴로웠거나 내가 고민하는 부분들을 다 헤아려줄 만한 사람이고 그게 확신이 되면 잠자리 가져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남성분들도 그래요. 내가 저 사람한테 확실한 그런 믿음을 줄 수가 없고 내가 저사람 지킬 생각이 없다면 첫날이고 10년이 지나도 자지 마세요. 안 자면 되잖아요. 근데 일단 자놓고 그 다음에 다시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남녀간에 아, 너무 빨리 자는 거 아닙니까? 너무 늦게 자는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날짜에 대해서 조금 상의한 의견들이 있고 뭐가 적당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설문조사에 의하면 평균 며칠 정도 사귀었을 때 잠자리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데이터들이 있죠. 그건 그냥 평균이에요.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안잘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.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자는 사람도 있어요. 인구 대비 총 비로 나눴을 때 평균적인 데이터가 나온 거지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. 그러면 3년 정도 있다가 저는 처음 잠자리를 가졌어요. 아, 저는 두달 정도 있다가 처음 잠자리를 가졌어요. 그러면 결론이 이 사람들이 둘다 행복하게 평생 잘 가냐? 그런 것도 없잖아요. 정해진 데이터가 없는데 사람들은 불안하고 자기가 걱정하는 마음으로 뭔가 그 정답을 원하는 것 같아요 정답은 자기하고 상대방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있어 상대방이 나한테 그런 확신을 줬어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 문제지 다른 사람처럼 사랑하고 다른 사람처럼 결혼하고 그렇게 연애할 게 아니기 때문에 날짜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